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잘잡았습니다 오늘 영상 혼스턴포게인즈님의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어? 이거 시작하자마자 썰리기 직전인 마미롱레그 I'm 어? s o 마미 가 가족 있다는 걸 어필하네요 제발 우리 애기 좀 봐가지고 레버 땡기면 안돼 so, 아, 미안해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마미 잘가 oh. 그렇게 반토막이 나버린 마미 롱레그 프로토타입이 데리고 가버리죠 oh. 어쨌든 처리 well, 하나 있었지만. Going to 지만 e a t e a f 타입이 그렇게 반토막이 나머 i 마미 롱 o 그를 직접 ever... 고칩니다 to 마미 e a t e a f r 어를 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LALALA, 아아... 마미를 자기 손으로 없앤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 남아있는거 같아요 플레이어가 This is, wait 어 what? 근데 뭐, 뭔소리야 하하하하 <웃음> 로봇으로 재탄생해버린 oh 마미 롱 로봇 등장 가민 <웃음> <웃음> 날판 도망 냈겠다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렛츠 잇랩 차일드 어~~ oh, no! 잡아먹기 먹힌... huh? Mommy, I'm 가에브랑 really oh, 겹쳐서 보이나 봐요. Oh, no! 안돼 oh, 내가 모든 oh, 디지내 oh, oh, 가족들. 이건 내가 oh, 아니야. Huh? 어, 어, oh, 어. Oh. 뭐야? What's 뭔 버튼 누는 거죠? Is... Ah! 그래서 마음의 기억을 <웃음> 다시 삭제해 버린 버튼을 눌러버린 거 같아. p 발 마음이 정신 차려. y girl, did 정신 차려! 생각해보 a i t come on! Goodbye, mommy, chung-sitario! I'm not sure if you, you, you p i i will have t h e r e v 응. e n g e 난 반드시 돌아와수해 오, 잠깐 뭐야 hurry. 이거? 뭐 챕터 This 3 미리 본인가요 오! 뭐야? 웬 플라위 같은 애가? <웃음> 어? Who? <Who's> there? <웃음> 아 there. <웃음> 아, 챕터 3에서 등장할 뭐 새로운 보스 몬스터 이런 건가? What? Show yourself. 아. 오우 하이 비 오우 하이 데이지 look at me 어 oh, 이름이 데이지인가봐요 super strong now 와우 wow. 어 oh, 나쁜 애는 아닌가보네 뭐 플레이 타임 공장에서 벗어날 친구인가 uh. uh. A secret door i g o t t a open it come 어어어 oh, oh, oh.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비밀의 문이 열렸다 come on. wait there. Oh. daddy i s there 오 대디 동네가 있는 방이네 um, I'm not going 오케이 okay, I'll go okay. Oh, there's a button 아 문을 열었는데 안에 oh, 마미의 복수라기 위해서 등장한 it's 설마 please, 데디 롱레그 등장? don't worry. I'll be fine. 음,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돼 있지. 내가 다 처리할게. 음, okay. c r e 어 뭐야? 어, oh, 절한 상태인데 데디내려그 <웃음> 뭐야? 아, 아 자고 있는 건가? <웃음> 안되저 <되치게? 웃음> 조심스럽게. What? Yeah. 코드? Uh, 5, 3, 어 code uh code 539 what um e the r a y 그때 지켜보고 있던 데디롬 레그 6 i got on da l 어? o k on my 간지러워. 그런 걸로 날 괴롭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was cute. Do it again! 한번더 해봐. 아 시원하게 한번 맞아줄게 내가. Come on, you hit like a girl! 으 아, 아, 야, 잠깐만. 붓좀 많이 아픈데? 노란색 좀그래픽이좀 상당히 센 건가? 뭐, 뭐 파워 그래픽이 이런 건가? Hi! Uh, nice to meet you! 아, 노에다 uh, 갑니다. 아, 고요! I hope he's f e I hope he's fine. Uh, never coming back! 아, 이렇게 대디룸맥을 처리하고 미치. 행복한 메모리. 자, 다음은 또 파피의 오리지널 스토리. 파피가 인간이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n know my story. This is not really me. That's me. Come on, come on, The girl. Come on, come on, come on, I was a d but not. 저 왼쪽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소녀가 인간 시절 파피인가 봐요. s u b e c p p y e x p 실험 번호 1006. 파피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 인간의 영혼을 인형에 넣는 건데 에러가 나버렸어. 야 뭐야? No! 이 텍사 하트. 마음을 가져갑니다. 아, 아. I... 어떻게? This is my o n 오 뭐야? 설마 얘가 프로토타입? I have to do whatever it takes. 어, 그렇게 로봇 팔을 장착해서 본인의 팀장을 꺼내서. Uh, 제발. 아, 파피를 Experiment 살리려는 거였어 아, 실험 100 여기 1차 실험.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나의 심장을 넣었기 때문에. What? 어. <웃음> <웃음> 응? oh Poppy! m o 파피가 돌아습니다 p o p p i you are back. I'm so sorry. We can start again. Daddy. 아, 아빠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설마 파피의 아빠가 프로토타입이었어? 아, 딱 각이 나오네요. 굉장히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파피. 그 파피를 살리기 위해서 넣는 그 실험을 계속한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이. Hey win. We can be friends had to 하 안연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굉장히 기병한 프로토타입이었어요. 근데... E. 어... 아빠의 그 손을 들켜버렸어. 어, 아, 하지만 프로토타입 자기의 마음을 Daddy? 파피에게 대신 주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토타입이 um, 자기를 Dad? 잃어버리게 no. 되는 거 아닐까요? Stop, Dad, 아, 맞네요. No. 아... 착했던 아빠는 없고, 파괴 본놈만 남은, 살인로봇이 되어버린 아, 어, 아, 아빠 so 아 all... uh, Daddy, you a p p y I'm so h a p I'm r o u h d 근데 플레이어가 I'm the one 파피를 공 있는 파피를 예스! Okay, 그렇게 yes, 꺼내고야 요 <웃음>